거울은 거의, 거의 안봐요. <웃음> <웃음> 생각을 해봐. 어. 저기 막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그러다 보면 거울 볼 시간이 어딨어. 씻을 시간도 부족한데. 암튼 근데 우리가 거울을 갖다가 한국에서는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특히 한국에서는요. 외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외모도 비즈니스다 뭐 이런 말. <웃음> 그래서 거울로 내가 볼때 나의 모습하고 남들이 볼때 나의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울로 보는 모습하고 실제 모습이 달라 사람은 자기 얼굴을 평생 볼 수가 없대요 거울로 보는 건 비친 거잖아 평면이잖아요 입체로 보는 거하고 다르지 음 그래서 음 상대방이 특히 이성들이 보는 나의 매력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외모에서도 풍겨 나오는 게 다를 수 있지만 나의 말투나 어떤 행동, 성격에 따라서 매력을 주는 점수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카드를 골라놔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성들 눈에 내가 얼만큼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라는 주제예요. 나의 매력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들 눈에 내가 얼만큼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라고 한다면은 음. 여기는 여기는요 뭐 너를 위해 뭐 기도하고 싶어? 뭐 이런거 아 내기도 내가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요 어 갖고 싶은 존재 어, 상상을 하게 만드는 존재 내가 원래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그 이게 사람마다 에너지 라는게 다 다르거든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 봐도요 음 비슷한 스타일 과더좋 그, 그, 그 안에서 더 좋고, 덜 좋고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사람이 걸리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같은 에너지끼리 땡기잖아. 어, 저기, 마 삼계탕에다가 스파게티 국수를 넣을 순 없잖아요. 어, 삼계탕에는 뭐지? 칼국수를 넣어야지. 삼계국물에다. 그런 것처럼, 나한테 어울리는 어떠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다 맞았나요? 딱? <웃음> 이게 딱 맞아야 보기가 좋고, 이쁘더라고, 화면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쓰게 돼요. 안쓸 수가 없어. 음, 자, 여기는요, 그런 것 같아. 나는 원래 자유분방하고, 어, 자유분방하고, 어, 뭐, 남들의 얘기를 갖다가 잘 어, 들어주지만, 나는 내 사고방식이 어떤 틀에 묶여있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어,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그냥 내가 아끼고 좋아하고 그, 그런 것에 에, 아끼고 좋아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매력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스타일의 어, 이성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걸로 리딩을 할 거니까 이게 상대방의 카드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물론 카드는 바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들으세요.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어쩔 때는 막 카드가 여기 막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면 이게 카드를 갖다가 많이 뽑아야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약간 불분명이 보조 카드가 다 나올 때까지는 아무튼, 여기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보수적으로 보이고,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를 보면, 어, 나는 상상을 하게 돼. 어떤 상상이냐라고 한다면, 음, 이 사람은요, 시원시원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어, 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시원시원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시원시원한 성격이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상상하게 돼. 어, 너의 그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에 자꾸 이끌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막 파이트 넘치나, 파이트, 음, 어, 선생님 저는 안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매사에 긍정적이다던가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긍정적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매, 후, 어, 후한 매력 점수를 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어그 뭐지 경 외관상으로는 뭐 밝아 보이든 친절해 보이든 매너 있어 보이든 막 그렇지만 파이트가 넘치지는 않아요. 물론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일에는 정성을 다 기울일 수 있지만 그냥 그 일생생활에서 그냥 밝고 명랑하다 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그, 그 체면 있잖아요. 나의 체면 남들한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약간 젠틀하게 어,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그렇게 그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그런 열정들이 이 사람들한테는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하고 바램하고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 어, 이 성격을 갖고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격을 갖고서 여러분의 성격이 아닌 다른 이것을 갖다가 할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추리닝을 입고서, 뭐,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갈수 없듯이, 추리닝을 입으면은 추리닝에 맞는 내가 행동을 할수 있고, 정장을 입으면 정장에 맞는 그걸, 어, 행동을 갖다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그 행동 반경이나 어떤 그 습관 바운드리 그걸 갖다가 벗어나는 것은요, 조금, 어쩌다 한번 가끔 의식적으로는 할수 있어도 그거 갖다가 매 시간 매 순간은 할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는 이상형 이성들은요. 여러분들의 그런 어,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매료가 된대요. 매료가 되고 그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떠한 그 내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떠한 그 사람들 하고의 소통, 어그 소통의 부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살 어,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점수가요 꽤 높을 듯 싶어, 음꽤 높을 듯 싶고 여러분을 갖다가 더욱 더 알아가고 싶은데. 그게 그런 거 같아. 이게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을 갖다가 오래 알아간다는 거는요. 그만한 책임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을 느낀다 해가지고 다 사귀기는 조금 힘들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중요한 거잖아요. 어 이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는데 그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들한테 다 내가 사겨줄 순 없잖아. 어. 요 요거 신라 시대야? 미시리야 여기 저기 그런 건안 된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한테는 그 저기 막그그 뭐, 그 신비 어 신비스러움이 있대요. 그 신비스러움이 그게 무슨 신비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활달하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그 성격 뒤에 또 다른 어떠한 것이 있는지 되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 1번 카드를 뽑아 주신 주인공들은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나 나의 닥 사이드 어~ 그런 나의 닭 사이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갖다가 꺼려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내 환경이 약간 부정적이거나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시련을 당했거나 그~ 뭐~ 아니면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누구하고 싸웠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외면은요 굉장히 박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호기심이 생긴대요 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밝을 수 있지? 어 그런 호기심이 생기고 그런 거 여러분의 행동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갖다가 이사람은 상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뭐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진짜 저게 저 보이는 게저 사람일까? 라는 그런 거음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나름 여러분을 갖다가 알아가고 싶어서 어, 이성들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일단은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 그게 그런데 크게 다가오지는 않아요라고 하,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않나? <웃음> 나만 나만 나만 그런가? <웃음> 그게 있잖아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있어. A, B, C, D, E, F, G 어, 이런 이성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사람을 이게 좋고, 아, 어, 이거 매력 있다. 한번 요얘 기해보고 싶다. 아, 이 사람은 이런 매력이 있다. 어, 좀 친해지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꼭이 사람하고 사귀어 보고 싶다라는 게 아니지. 왜 그러냐면 라 사귀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음,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성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의 여인으로 어, 나만 너의 비밀을 알고 싶고 나만의 여인으로 어, 나만의 나, 남자로 그렇게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든다라는 거지. 어, 나만 너를 갖고 싶다. 한마디로 너를 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이 볼때 여기는 요 매력 점수가 꽤 높아. 음,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사겨보고 그런 거는 아니지 싶어요 여기는 요 여러분을 주변에서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1번 카드는 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인기가 꽤 있어요 한둘은 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선생님 누군데요 누군데요 라고 하면 요잘 봐봐 <웃음>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봄이잖아 그, 그런 거 알아요? 남자는 가을의 마음이 싱숭생숭하고요. 여자는 봄의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꽃이 피듯이 뭔가 나한테도 어, 나비가 날라올 것 같고 그런데 남자는 가을에 낙엽이 질때 어, 그렇게 옆구리가 시리다 하네요. 이것도 어쩌면 엇박일지 몰라. 여자는 봄의 가슴이 싱숭생숭한데 남자들이여 봄에 다가오라. 봄에 공략해. 봄에 싱숭생숭할 때. 여기는 요 여러분의 밝고 밝고 순수한 모습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 밝고 순수한 모습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인관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아 보인대요 그것도 10점 만점에 10점 선생님 너무 점수를 후회하게 주는 게 아닌가요 뭐 어때 <웃음> <웃음>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아무튼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너를 갖다가 알아가고 싶어. 여기는요. 짝사랑 카드가 두 개로 나온 걸로 두 개씩이나 나온 걸로 봐 가지고는요. 분명히 여러분을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생기거나. 음, 지금 여러분을 갖다가 눈여겨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고백해 왔다 해 가지고서 고백을 하, 그럼 고백을 해 올까요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그 사람이 어쩌면은 인기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근데 지위가 있다라고 해서 돈을 꼭잘 버는 건 아니야. 아, 아 그렇지만 자기의 어떠한 쌈짓돈, 뭉쳐놓은 돈, 적금해놓은 돈 어,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외관상으로 직업이요, 직업에 비해서 금전벌이는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어, 명함은 좋은데. 그 실질적으로 수입은 명함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재테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어 겉으로 보이는 건요 그렇게 이 사람이 막 외모에 집 치장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그러기 때문에 좀 수수하면서도 깔끔하고 어 그리고 조금 옷이 구닥다리일 수도 있어요 어 그거는 이 사람이 뭐 패션 감각이 있어 어, 어, 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인드 자체가 그 있을 때 모아두자, 어 있을 때 모아두자고 이 사람은 적은 돈으로 어그 뭐지 그 즐겁게 지내는 걸 갖다가 더 추구해요. 그러기 때문에 뭐 어디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뭐 어, 만약에 차가 있다면 차 안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교회에 나가서 어, 어, 저기 막 김밥 싸가지고 나가서 먹는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틀에 박힌 거는 돈이 많이 들잖아 고급 레스토랑을 간다거나 이런 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연애를 갖다가 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차곡차곡 모으는 스타일이다. 어. 그렇지만 차곡차곡 모으고 어우, 선생님 너무 짜증나요. 그러면 구두쇠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은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가 쓸 때는 써. 쓸 때는 쓰지만 그거 갖다가 불필요한 데다 쓰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그럼 저한테는 쓸까요? 라고 한다면 나름 여러분한테는 쓸것 같은데 음. 이렇게 짠돌인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는 쓸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 여러분이 상상하는 막 그렇게 여러분의 상상하고 좀 다를 수 있어 이 사람 기준에서 쓴다라는 거지 음? 왜냐면 기준이 다 다르잖아 어,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한번 알아는 봐요 알아는 보고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할 것 같아. 어,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 이 사람도 사랑의 상처는 있어요. 사랑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더 쉽게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어. 어, 왜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이 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음, 왜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요. 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거절당할까 봐. 왜냐면 하 자기 그 스타일이 막 패셔너블하고 막 이러지가 않잖아. 일단은 누가 봐도 이렇게 첫눈에 딱 이렇게 막 호감이 간다거나 그런 건 없어. 근데 대화를 나눠 보면은요. 좀 대화에 좀 깊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보면은, 이렇게 겉, 겉으로 그냥 후뚜루마도록 이렇게 보는 거는요, 그닥 메리지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대화는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음, 꼭 사귀지 않아도 사람은 알아볼 수 있잖아요. 댐데미를 갖다가 알아보라는 거지. 그, 그러니까 그 말에는요, 그래요. 어, 좋아요. 그러니까 사귀세요. 라기보단 일단 알아봐야지. 그, 이 사람이, 저기 막, 여기서도 가볍게 그냥, 대화를 나누고 치, 뭐 친구 뭐 오빠 동생 아니면 누나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지내면서 가까워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카드에서도 나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제네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중간을 갖다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했고 중간에 기본 중간을 얘기한 거거든요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더 나쁘 아, 진, 그니까더 좋은 사람 이 있고 더 나쁜 사람 있잖아. 내가 중간 에버러지를 말한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리딩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을 다 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중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드에서 보면은요, 이 사람은 어막 그렇게 외관상으로 보면은 뭐 조금 뭐 어지? 라이트하다? 어, 그, 하고 다니는 것에 비해서 좀 라이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 그래요. 실제로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꼼꼼하고, 저력 정신도 투철하고, 그러고, 친해지다 보면은요, 좀, 어, 그, 이런저런 말도 좀잘 들어주고, 그 들은 말들을 갖다가 자기의 어떠한 조미료를 쳐가지고, 자기가 또 상상하면서, 이런, 이런 건 어떨까? 라고 얘기도 해줘요. 알고 보면 재능이 되게 많아. 어, 팔, 팔세 쪽팔방미나 팔방미녀라는 거지. 그니까 러 사람은요, 겉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같이, 그냥 뭐 이렇게, 제, 막, 만약에 이 사람하고 뭐 친하게 지낸다라고 한다면은,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트레 박힌 데 보다는, 뭐, 도시락 싸가지고 공원이나 아니면은 뭐 차가 있다면 교회로 이렇게 나가서 데이트를 해보면은요, 참 괜찮을 것 같은데, 나름 그것도 분위기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음. 자, 뭐, 사겨, 사기, 사기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 이, 여기는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짝사랑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짝사랑할 수도 있어. 근데 카드에 흘러가는 것에 비해 어,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을 경, 어,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음. 자, 그러면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성들이 보는, 어, 여러분들의 매력은 10점 만점에 너무 후하게 주지 말라고요? 음. 9점? 9점 5점 뭐 할까요? 어. 저기, 막, 첫인상이나 알아보기 전에 막 5점, 6점 주는 거는 그건 사겨볼 필요도 없어. 일단은 내가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게다 좋아 보인다 그래야 되나? 이 사람 눈에 여러분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10점이라 그런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감안해 주시길 바라요. 네, 1번 카드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들 눈에 내가 얼마만큼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나의 매력 점수는 어디 봅시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음, 이게 뭐지? <웃음>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 자체가 조금 음, 가벼운 사람은 아니지 싶어. 어 가볍지 않, 가볍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좀 예민하거나 어, 깐깐한 사람도 있겠다. 그렇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 세상 어 정순이 정돌이다라는 거예요. 어, 정순이 정돌이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내 마음 속에 어, 어떠한 고독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인간의 정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어 저기 막 외관상 볼 때는 너무 딱 떨어지니까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사는 게 자체가 그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정에 휘둘르면 음그 주변에서 너무 그 밑본다 그래야 되나요? 어,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워워워워 워, 워, 워, 워, 어떤 조율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여기도 주변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음. 이성들 눈에 여러분의 그런 점이 또 마음에 든대요. 어. 조금 그, 차가워 보이는, 어, 까도녀? 까도녀? 도, 시의 여자를, 까도남이, 아, 차도남이지? 차가워남, 차, 차도녀. <웃음> 죄송해요. 까도도는 까도까도 뭐, 그거지? 양파, 어, 그거죠? 어, 죄송해요. 헷갈려서. 어, 차도녀 같다라는 거야. 그게 매력이 때.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로 꼬이는 이성들은요, 여러분의 능력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선생님, 너 그거 정말 싫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제가 주변을 딱 해, 주변을 보면은요, 과거에는 여자가 남자에 의지해가지고 생계를 갖다가, 어, 저기, 뭐, 유지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학벌이나 재력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음. 근데 요즘은 이혼들도 너무 많이 하고 여자들도 혼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렇다 보니까 경제력은 필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그래서 과거나 과거하고 현재를 갖다가 동급에다 놓고 보면 안 돼. 인제는 음. 자기를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여자도 춰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헤어지면은 이 사람이 없, 이 사람이 없어도 내가 살 수가 있어야지. 이 사람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끌려가야 돼. 계속 을로 살아야 돼. 응. 어. 이을 을의 삶이요. 쉬운 삶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경제력이 있어서 내가 갑이 되는 게 편한 세상이다라는 거. 그게 만어 진짜 망고땡이야 그게 소편해. 응. 여기는요. 어, 여러분들은 어, 사회적으로 볼때 그래도 좀잘 나가 보이지 않겠는가. 멋있다 그래요. 어, 뭐 우리 연예인들 보면 김혜수 어, 멋있잖아. 어. 진짜, 여장부 같으면서도 좀 포용력 있어 보이고, 인간미 넘쳐 보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 철저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야. 음. 내가 좀 신세대, 그, 저기, 막, 연예인들 이름은 몰라. 미안해. 드라마를 잘안 봐서. <웃음> 그래서, 내 시대 때 배우들은 아는데, 어, 요즘 시대에는 뭐 신세경? 어, 이쁘니까? 어, 그 정도. 하여간, 암튼,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그니까 이성들은요, 여러분들의 그런 것, 어? 어떠한 그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그, 그 뭐지, 바운드리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거, 그런 게 너무 멋있대요. 음 배우고 싶은 점이다라는 거지. 배우고 싶고 그런 것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거야. 음 근데 뭐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알고 보면 예야, 정순이 정돌이다. 그렇게 세상 인간미가 넘치, 어, 넘치지 넘치 않겠는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그렇지. 그 뭐죠? 그그그 그, 냄새 나는 되게 냄새 나는 거 알? 그 뭐지? 어. 그뭐 베트남이나 뭐 저쪽 동남아시아 가면 있는 곳 겉은 되게 못 생기고 까면은 쓰레기 냄새 나는데 토토가 그 먹으면 맛있대요. 나는 그거 솔직히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음> 과일비를좀 그렇게 했나? 어, 아무튼, 그냥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처럼 굉장히 차도녀 같이 봤는데 알고 보니까 어, 세상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있어서 반전 매력이 느껴진다라고요 알아보고 싶은 사람, 음 알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괜찮으면은, 그냥 친구처럼 누나 동생, 오빠 동생 하면서 일단은 같이 여러분하고 어울려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울리면서 어떤, 인, 어, 뭐, 댐댐이나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뭐다? 어, 그, 알아, 너를 알아가는 데는 그 어, 가치가 있다 시간 낭비가 아니다 라는 거 어떤 건 시간 낭비가 있잖아 아, 알아볼 필요도 없어 이러는데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알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죠 음 그래서 알아보고 싶다 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 있고 그런데 왜안 다가와요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걸? 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사람 있지 않아요? 아, 어, 그렇다라고 봐. 야, 주, 저, 즐겨. 뭐 저기 막아 어, 저는 싫어요라고 하는데 아이, 솔직히 늙어서 꼬부라지면은요. 어, 내가 옛날에는 내 내게 내게 얘기, 내기라고 내 얘기 하지 말고 아, 예, 저기 되게 되게 이쁜 사람이 있었거든. <웃음> <웃음> 나 말고, <웃음> 나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웃음> 어, 그, 저기, 막, 그, 너무너무 예뻐서고 어, 살아있는 인형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 그런 사 있었는데, 너무 이쁘니까 길을 못 걸어 다녀. 어, 막 사람들이 쫓아오고, 어, 그러니까. 그런데, 어, 나이가 드니까 살도 찌죠. 어, 얼굴에 주름도 생기죠. 얼굴형이 일단 변하잖아, 나이가 드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성들이 날 좋아가지고 막 환장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너무너무 싫어서, 어, 핵심? 막 이러고. 어, 어쩔 TV 꺼져 이랬, 이랬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 나 좋다고 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음, 그렇다 보니까 그때가 좋았더라. 어떻게 보면 은 어, 망고 땡이지. 편하니까. 어, 아무도 나 좋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편해. 그런데 또, 돌아보니까, 또, 나 좋다는 사람 없으니까, 아, 그것도 서글픈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런 거죠. 여러분이 아직까지 젊고 이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즐겨라. 선생님, 저 젊은데요? 그럼 더 즐겨야지. 어, 이 사람하고 사귀라는 거 아니에요. 나 좋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 사겨주나. 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주는 관심? 어떠한 그, 사랑의 마음? 호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 자신감 뿜뿜 하라라는 거지 어, 자신감 뿜뿜 해요 이때 안 해보면 언제 하겠어 어, 할머니 할아버지 때봐 없어 양로원 가갖고 뉘집 어, 틀리가 좋더라 그 얘기 해야 돼 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정색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음. 왜 정색하는데 여러분 저기만 뭐뭐 뭐 저기 뭐전 남친 기다려요 아니면 헤어진 분이라면 전 어, 저기 뭐 헤어지신 분이라면 뭐전 남편 어그 저기 뭐전 남자들 전 여자들이 너무 너무 징해서요 싫어요라고 하, 어, 한다면은 사기라는 거 아니다. 그냥 여러분의 인기 아 이놈의 인기 즐기라는 거지 어, 자신감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너무 쓸쓸해 보여. 음, 카드 상호 보면은 쓸쓸하다라고 반복적으로 나와. 한개 정도면 그냥 일시적인 쓸쓸함인데 두 개가 나왔다라면은 쓸쓸하다라고 봐야 돼요. 나정그 즐거웠던 시절이 언제인가. 나도 한때는 저렇게 어. 그 저기 막 비둘기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어. 이제는 그 비둘기 같이 다정했던 시절은 얼로 가고 나내 마음속에 남은 거는 그냥 먹고 사는 거? 어, 내그 커리어 어, 저기 갈고 닦는 거?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맞죠? 맞는 사람 손손바닥 음, 들어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혹시 어, 만약에 돌싱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돌싱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그 사회 나가서 일해서 가족들한테 어느 정도 어, 뭐. 어린 동생들이 많아서, 어, 아니면은 뭐 부모라던가, 아니면 내가 집안을 갖다가 이끌어가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내가 누구를 갖다가 맘 놓고 편안하게 사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 나도 진짜 비둘기 같이 다정했던 그런 시절로 나도 그로 돌아가고 싶은 여러분이 마음이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지만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니어떻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음, 그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 나내 인생이 너무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 이러지 말고 나도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데 그거 끼껏해야 뭐 시장 나가서 옷한벌사 입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뭐 나가서 놀지를 않네. 음.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삶을 갖다가 즐길 필요도 있어요. 주변에서는. 어막그 음, 저기 막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을 챙기고 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되게 외로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면 갑작스럽게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 어 여기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어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 가서 외롭다 슬프다 힘들다 하소연할 데가 없은 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받고 싶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상들이 저기 주변에 있잖아 근데 맘에 안들죠? 음. 사기라는 거 아니니까 가끔씩 나가서 차도 마시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어, 즐기는 거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는요 아, 뭐. 너무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복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 음, 다는 아니지만 만약에 진짜 여기 부모님을 돌봐야 되시는 분들 있어요 음. 너무 주변을 갔다가 챙기느라고 여러분들은 외로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즐거움을 갖다 하나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관심을 보이는 이성들이 참 여러분들하고 정 반대의 성격을 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뭘그 그,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까지 그걸 알아봐야 되냐 내나 나도 지금 내 하는 일도 어 조금 있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어 어 여긴 그래요 음 그런 그렇지만 한 번은 뭐 그냥 밥밥밥 밥 먹고 뭐술한잔하는데뭐 큰일 나겠습니까 어 그런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봐요 여기 주변에 누구 있잖아. 있지 않아요 어, 있다라고 봐그 음.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어. 있을 것 같아 이번 카드 근데 아, 이게 어디 한번 봅시다 어, 여러분이 그 사람, 여러분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건지, 어, 아니면, 이 선생님 주변에 있긴 있는데요. 음, 아...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어 이렇게 낯선 사람을 갖다가 조금 경계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낯선 사람 경계하거든요. 막 갑자기 막어막난너 좋아해 너밖에 없어 그러는 거. 오 여러분들은 탁 일단은 스탑 스탑을 시키고 보는 거죠. 오 다가오지 마 스탑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음, 항상 그런, 그런 패턴이지 않아요? 어, 여러분한테 꽂히고, 여러분한테 호감을 갖고, 여러분한테 후한 매력의 점수를 준 사람이 다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지하지 못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 무대뽀 같아서 여러분들이 워워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좀 무대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냥 나의 사정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달겨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나요? 음, 그런 그렇,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도 음 좀. 생각은 어 생각은 하고 있어 아예 없지는 않아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자체도 어떠한 액션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막 여기는요 올봄에 연애할 수도 있겠는데 음 잠깐만요 음 올봄에 연애도 할수 있겠어요 음. 어떤데요라고 하면은 음 나쁘지는 않아요 어 음, 나쁘지는 않는데 흠흠. 어, 연애를 해봐야 알겠지? 이 사람이 성격이 여러분하고 맞는지? 음, 왜, 왜,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어, 관심이 있어 하고, 왜 관심이 있어 보인, 어, 관심이 있는데요, 내게 네 라고 한다면은, 음, 사람이 뭐, 따뜻해서? 어~ 따뜻하고 꼭 예전에 내가 알았던 사람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 같고 소꿉친구 같고 그러고 아니면 뭔지 모르게 포근하고 뭐~ 그런 그런 그~ 그런 에너지 쪽으로 그런 걸 여러분한테 느낀다라는 거야 여러분 차도년대 어~ 뭘 어디 어디서 어떻게 봤길래 <웃음> 아무 암튼 그래요 아니면 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전남친이겠고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를 갖다가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 만약에 이거 남자, 남성분이 뽑으셨다 그러면 꺼리는 게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상대방이 다 양다리거나 여러분을 두고서 바람을 피지 않았었나요? 음, 그쵸? 어, 그래서 그랬다. 그러고, 그냥 말 뿐이고, 어, 여러분들 과거의 남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책임, 어, 그냥, 그, 뭐지? 그거, 그게 없다? 어, 그냥 즉흥적이고, 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성을 사귀는데 굉장히 깐깐하게, 이렇게, 그 바리게이트를 친다라고 봐. 차라리 그럴 거면은 혼자 있는 게 낫지. 내가 뭐하러 저기 막 귀찮게 애 하나 더 기르겠냐라는 거지. 여기는 그래요. 어. 저기 내악 초장에도 그랬잖아. 여러분들 좋다는 사람이 여러분보다는 못해요. 어. 여러분처럼 꼼꼼하고 매사에 침착하고 그런 건다 떨어져. 선생님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지지 않는 것에 끌린다고. 여러분의 그런 게이 어, 이성들이 되게 후한 점수를 줘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없거든. 어, 있어 보이거든. 어, 뭔가 있어 보이고 매력 철철 넘치고. 김혜수 김혜수 김혜수 그렇게 그렇게 이쁜데도 혼자 살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매력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거야. 선생님 10점 너무 많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내가 1번 카드에서도 말했어. 지금 이렇게 마음이 확 들어왔을 때 여러분한테 호감을 느꼈을 때 10점을 안 주면 언제 10점을 주나? 어, 지금 10점 안 주면요. 나중에도 못 주는 거야. 처음에 시작하는데 호감도가 3점이야. 4점이야. 5점이야. 그럼 나중에는 그게 10점 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야 돼. 처음에 무조건 10점이어야 돼. 10점 만점에 10점. 그래야 그 정으로 그것도 오래 갈수 있다라는 거지. 처음부터 5점 주고 4점 주는 인간하군요. 사귀지도 말아 라는 거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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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러분 저기 막와 진짜 열일하세요? <웃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요 신비스럽고 어 존경스럽기까지 하대 왜요라고 열일하잖아. <웃음> 가족을 돌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 혹시 여기 부모님이나 이렇게 집에 아픈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아픈 사람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도 저기 막그 별로 그렇게 그 힘든 걸 갖다가 내색을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여기는 이미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 관계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하려고 고민하는 수도 있겠다 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둘중 하나 내가 어또 힘들게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너무 육체적인 관계로만 어 저기 막 일을 풀어나가려 해서 어둘중 하나다 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그 그러니까, 왜냐면 카드는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읽힐 수 있거든. 그럼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요 매력이 있어요. 음, 그 그냥 이거는 그뭐 굳이 그 점수를 갖다가 주지 않아도 여러분 자체에 어떠한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러분들 막에 뭐그 뭐지 있으면 자꾸 만지려고 들지 않아요? 어 그런 거 같아. 어떤 스킨십 같은 거 쓱쓱 할라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봐. 왜 그런데요?라고 하면 매력 있다니까. 음 매력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음,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떠한 능력을 보여줘야 그 능력을 보고서 오저 여자 참 멋진데 오저 남자 멋진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벽을 딱 많이 보여주지 않아도 막 나를 갖다가 만지려고 한다라는 거야 어 선생님 왜 만지려 변태인가요 왜 만지려고 한다요 하면은 그냥 여자가 좋아서 만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 남자들은 요 좋다는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해 내가 여기서 아니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니에요 하는 그런 그게 런 아무 때나 만지는 그런 쓰레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어막 이상한 케이스 있잖아요 뭐 저기 만 뉴스에 날만한 또라이 변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말고 어, 그런 쓰레기들 말고 보편적으로 남자는요 호감이 가는 여자한테 어, 몸을 갖다가 밀착시키려고 해 음,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그런 것들 이거 다 알기도 전에 너무 이렇게 스킨십으로 가는 거. 이 사람, 그 이성들이 여러분 전화번호 따고 싶어서, 어, 환장하는 사람 맞는데? 음, 응. 여기 혹시 날씬해요? 그 저기, 막, 신이 주신 몸매야? 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어, 여긴 그런 것 같은데, 막 전화번호 따고 싶어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전화번호 안 주면은, 어, 뭐 저기, 막, 화내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음, 여긴 그래.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왜왜 전화번호 안 주는데 전화번호 안 주는데 왜 화를 내냐라고 한다면 그만큼 갖고 싶은 거야. 두 타입이 있어요. 안 주면 아, 내 하고 그냥 물러가는 사람, 그 사람 뭐 어떤 사람이야? 어, 자 자존감 없는 사람이야. 자신감도 없고. 아니, 안 준다고 물러가나? 어 그리고 줄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은 어 조금 응석 빠지고 피곤해 그런 사람 사귀면 어 그러면 또안 주는데 화내는 사람 어저아그런 그, 어, 사람은 어 정말 여러분이 갖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경질 나는 거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좀뭐 감이 이런 것도 있어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진짜 갖고 싶거든 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여기는 음.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어왜안 되는데 어아그럼좀좀 좀 주면 안돼 하고 여러분한테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딱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음 그런 거 같은데 음. 여기는요 연애 기간이 짧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기 연애 기간 짧지 않아요 연애 기간 짧고 육체적인 거게 빨리빨리 맺지 않아요 음 아. 그런 사람이 많겠어.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명리학적으로요. 여자가 그 식신이 있고 관이 있잖아요. 어, 그 식신이란 그냥 그냥 들어. 그냥 그냥 들어. 이 외리하면은 순서 그, 그 뭐지? 그 숫자로 한다면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 글자 하나가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1 2 사가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절차를 건너뛴다 라는 거야 그 여러분한테 절차를 건너뛰고 들이대는 사람이 많지 않겠냐 라는 거지 그쵸 어왜 그러냐면 내 사주팔자에 찍힌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절차를 갖다 그리고 희한하게 그렇게 절차를 건너뛰는 사람만 나한테 꼬인다 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잖아. 독에, 독 안에 숨어도 팔자는 피해가지 못한다고. 그리고 또내 팔자대로 또 그런 사람들만 나한테 모여져요. 어, 그런 거라는 거지. 아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솔직히 어디 봅시다. 그리고 연애도 여러분들은 짧게 짧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해들어도 연애 오래가지 않나?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을 갖다가 그냥 심심풀이 땅콩? 어뭐 놀이기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여러분하고 오래오래 함께 가고 싶어해. 어 카드에서도 그냥 여러분을 놀이, 놀잇감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음. 육체관계가 빠르다고 해가지고 어그 그냥 뭐 놀... 노, 노, 어. 저금만 놀자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지 미안해요 말다듬 말을 더듬어서 음그 갑자기 그야 놀자 아, 맞아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야 놀자 이거 아니다라는 거지 어. 아이고. 음 아이고. 여러분하고 오래 오래 사귀고 싶어 오래 사귀고 싶고 여러분을 갖다가 알아보고 싶고 그러는 마음을 갖다가 버릴 수가 없대네. 음, 여러분이 너무 어, 그냥 맹목적으로 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름 애쓴다, 어, 애쓴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좋겠다. <웃음> 아 좋겠다 라는 거야 전화번호도 엄청 따 있는데 지금 주변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뭐 녹화해서 되게 많은데 여러분이 고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어떤 사람이 나을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도 고를 수 있지. 어, 그 고르는 것도 어, 뭐다 특권이다 라는 거예요. 음, 여기는 뭐크게뭐 저거 할거 없다. 음, 여러분들이 선택장애가 있어서 어, 선택을 갖다가 쉽게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쉽게 선택 못하잖아요. 음, 어, 여러분들한테 저기만 나랑 사귀자 전화번호 좀밥 사줄게 그런 사람 되게 되게 많겠다. 음이저기막 여기는 그 그런 거 같아. 그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시간 어때 이게 아니라야 나와 어, 무조건 나와 이러는 거 같아. <웃음> 그 그냥 건너뛰어 절차를 건너뛰어 나와 아 그냥 나와 이러는 것 같고 보통 관심이 있으면 시간이 있어 어때 나어 나는 아, 네가 좋다면 아무 때나 되는데 난네 시간에 맞출 수 있어 이,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음왜 그런데요라고 합니다면 여러분한테 백취미가 있어요. 음. 백침 있는 소리 듣는 사람 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백침 있는 사람 있다. 남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어떠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음. 근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옛날에 그, 그, 그, 그, 그 사랑이 꽃 피는 나무에서, 그 최재성이 좋아했던 그그눈 69년생 여자 이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 여자가 약간 백치미 같은 게 있어 갖고 한때 남자들이 음 겁나 좋아했다 그런 것처럼 남자들은 여자의 백치미를 예, 환장을 해요 나도 모르겠어 왠지 <웃음> 여자들은 남자가 백치미 있으면 어 짜증 나잖아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가 보는 일이 다른 것 같아 음. 와... 이게 뭘까? 이게 뭐죠? 왜요? 선생님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매력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변에 이거 누구 있잖아 어 누구 있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매력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음, 저, 저기, 여기 뭐, 친구도 있지 않나요? 친구들 중에서? 어, 그런 사람일 수도, 여기 인기가 너무 많아. 어, 꼭 여러분 주변 사람 아니다라더라도 이성들이 진짜 젖손 태민일 수도 있어요. 음, 저기, 막, 태민,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빠져드는데. 음 매력이 있다 <웃음> 선생님 좋 아니에요 라고 그냥 들으세요 아니어도 <웃음> <웃음> 카드가 솔직히 나도 이거 리딩 하면서 진짜 그럴까? 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갖 갔다가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은 이게 저기만 아니까. 어 그래도 그래.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데 이게 재례다래그막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리딩을 하는 거니까 이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너무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원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이성들은요. 여러분하고 저기 막 놀아보자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싶어. 사람도 있대요 주변에 나너 같은 여자라면 진짜 결혼하고 싶다 막 이런 거지 그니까 그 자, 일시적으로 그냥 놀야 놀자가 아니라 오래도록 내 곁에 두고 싶은 여자다 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볼때 나의 매력은 그냥 그냥 너 자체가 매력이야 이거 최고의 점수 아니에요 그냥 너 자체가 매력이라는 거 음~ 그냥 맹목적으로 끌려 그리고 너한테 거절당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와나 급해 어 니가 나를 갖다가 뽑아주지 않으면 딴 놈이 채갈거 아니야 야 급해 그러니까 승질내는 것일 수도 있어 어 전화번호 좀줘 사귀자 그냥 나를 언제 봤다고 사겨 이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니까 내가 아까 들린 절차를 건너뛴다 그냥 무조건 사귀자 일 수도 있어요 음어자 그래서 이 (3번) 카드 이성들이볼때 여러분의 매력은 무엇이냐 점수는 (10점) 만점에 100점. 음. 뭐 어떤 무엇에 백침이. 어, 그리고 여러분 선택장에 있죠? 어그 그것도 좋대. 음, 나를 갖다가 안달나게 만든대요. 음, 3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들이 볼때내 어, 매력이 어, 아, 내가 이뻐 보이나요?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웃음> 어, 미안해요. 내가 눈이 나빠서 멀리 있는 걸 읽으려니까 어, 내가 얼만큼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나의 매력 점수는 어디 봅시다. 아, 여기는 애교가 있나 보다. 애교도 있고 어, 저기 뭐 저기 뭐 몸매도 좋고 아닌데요 라고 하고 싶다면은 글쎄 카드에서 몸매가 좋다라고 나와 어, 저, 아니면은 만약에 남자가 뽑았다라고 하면은 매너가 좋고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음, 네 저기 뭐 어떤 분자 저번에 그, 저기, 막, 몸이 좋아, 몸이 좋다, 그러니까, 나, 내가 남자인데 내가 몸이 좋아. <웃음> 뭐 어떡하냐, 라고. 아무튼 만약에 남자가 뽑았다면, 그 사람, 어, 매력적이다. 너는 매력적이다. 라고 보면 돼. 그니까, 알아서,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중간 맞나요? 이쪽이 조금 더 큰가? <웃음>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는요, 여러분의 긍정의 에너지, 무한 밝음, 그 그림으로 따지자면, 동화 같은, 어, 그런 게 너무 매력 있어갖고, 나의 어, 힘들고 슬프고 우중충한 마음은, 마음이 너가 있다면 그런 것도 다, 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음, 너, 어, 내 그, 뭐지? 너는 그내 방의 달력이야, 라는 것 같아. 달력이요 라고 한다면은 그 옛날에 그 저기 뭐 남자들만 사는 방에 가면은요 뭐 우리 옛날 때는 뭐 삼촌들하고 되게 친했잖아 삼촌 방에 가면 여자 달력 있어요 <웃음> 여자들 방에 달력은, 뭐, 막 풍경, 막유럽의 어디, 막 이러잖아. 근데 남자들, 아니면 군대 가면, 그, 그 달력 같은 거, 뭐, 여자 수영복, 비키니 달력, 그런 것처럼, 넌 나의 달력이야, 라고 그러는 것 같아. 어, 너만 보면은, 음, 즐거워. 어, 그리고, 너하고 같이, 어, 맥주, 치맥도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은데? 음, 너, 너가 너내 옆에 있으면 나는 그 어떤 일이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냥 너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 굳이 어디 다니지 않아도 그냥 너를 바라보기만 해도 즐거워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음, 아, 어디 봅시다 음 진짠지 쿨한지 근데 이게 매력이잖아 이성들이 그렇게 본다라는 거지 여러분의 밝음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재주가 많아요? 어 재주가 많, 어, 많을 많 수도 있고 안 그렇게 보이는데 전혀 요리를 못할 것 같은데 요리를 잘한다던가 어 똥손인 것 같은데 안고 봤더니 어 금손이다라는 거지 어,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들을 갖,한테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니다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을 어, 여러분들한테 뭐, 이,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이벤트를 펼쳐준다거나, 아니면, 음, 아니면, 나름 어떠한 재주가 많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재주라든지 시를 짓는 재주라든지 피아노를 치는 재주라든지 아무튼 그런 거라라는 거예요. 음. 재주가 많다. 그리고 너무 저기 막그 어,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다, 뭐어떻다라고 한다면 여장부? 어 시원시원하다? 어 그리고. 어 시원시원한 것도요 거칠고서 시원시원한 성격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시원시원한데도 동화같아 음그 우리 드라마 뭐로코에 보면 여자들 성격이 시원시원하면서도 동화같잖아요 딱 그런 캐릭터다라고 이성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인대요 음 그렇게 보이는 걸나두러 어떡하라고 <웃음> 너무 좋게 말해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매력을 보는 건데 여기서 단점을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력만 뽑아, 뽑아, 뽑아, 뽑아. 이성들이 보는 매력, 매력, 매력 일어나는 거죠. 어디 봅시다. 아, 이상형이라는데? 넌 나의 이상형이라는데? 음, 넌 나의 연예인이 돼요. 어, 이상형이 돼요.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격도 원시원한데또 어떻게 보면은 어, 너무 순수하다. 음, 너의 너를 갖다가 더 알아보고 싶어 어, 어, 이런 점도 알아보고 싶고 저런 점도 알아보고 싶고 음, 너가 같이 있다면 나 솔직히 이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 난 솔직히 어, 내 인생은 조금 부정적이거든 어, 부정적이고 조금 음, 내 자체가 사색을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내그 인생의 시계는 음, 너무 느리게 가고 내 인생은 그냥 재미 하나고 늘 불안하고 근데 너랑 같이 있으면 그런 느낌들이 하나도 안 들어. 아니면 너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의 밝음을 보면 어 나는 너랑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너랑 어, 진실한 사랑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여러분이 좋아할랑가 모르겠다. 어, 여러분은 이 사람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어, 그 진짜 이런 이성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지금 좋아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하고요 그냥 단순히 즐겨보자 그런 건 아니에요 오래도록 너를 알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성들 을 눈엔 그렇게 보인다 라는 거죠 오래도록 알아가고 싶은 사람 음,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럼 달려오나요? 라고 하면 아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은, 어, 여러분한테 올 수도 있어요? 음, 그게 누군데요? 라고 한다면은, 어, 조금 사람 성격이, 밝어 보이긴 밝아 보여요. 매너도 있고 젠틀하고 그리고 요즘 사람처럼 이렇게 막 깨발라라고 이런 거는 없어요. 어, 좀 묵직하고 말하는 단어 자체가 남들하고 조금 달라. 어. 그 그게 어떻게 다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TV를 보면은 주인공 주인공 그사이드에 조연 그게 보면은 좀멀찍감에서 조금 묵직하게 뭐 부드러운데 어그 주인공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좀 멀리서 지켜보고 자기가 뭘 해도 생색 그렇게 내지 않고 그냥 저기 막 뭐지 내가 왜뭐 힘들 때 와서 좀 도와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도운거 생색 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가 여러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죠 어딱 그런 캐릭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그렇게 안 띄었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 뭐 세세 살, 살피는 살 성격이 아니지 싶어 이 카드상에 나오는 걸로 봤을 적에 응뭐 어,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나 내가 인기가 많은갑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응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너나 좋아하냐 어, 어 좋아하는구나라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되게 알고 싶어 하는데 알아나가고 싶어 해요. 음, 근데 왜 다가오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은 먼저 다가가고 그런 성격은 아니지 않겠는가 주변에서 알아서 다가오는 성격일 것 같아 성격 자체가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이 남자가 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남자가 뽑은 사람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먼저 다가올 수도 있겠다. 왜? 여러분의 밝음에 이끌려서, 어, 순수함? 밝음? 어떠한 그 사물을 갖다가 왜곡해서 보지 않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겠다. 고 여러분한테 어,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이 사람이 막 꾸준하게 막 이렇게 다가오고 여러분한테 어떤 매 관심을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도 있겠는데 이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매력을 느끼면서도 그냥. 음 가끔씩 뭐 어, 연락하는 정도의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음, 여러분들을 좋아했던 이성들의 스타일이 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이성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어, 여러분한테 을여러분 다가오고 싶고 그래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지 않겠는가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 대답이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니야? 응. 아, 너난어 미안해. 어, 어, 나 좋아하지만 뭐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여지를 안 남겼잖아. 근데 여러분은 그냥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건데 상대방은 좀 그렇지 않아요. 어, 두번 다가가기 힘들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거절도 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음 내가 나중에 조금 상황이 좁아지면 고려를 해볼게 그러면 여지를 남기는 건데 어 네가 나 네가 나를 아왜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 입,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 어너너나 좋아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하고 오래오래 아 어, 저기 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인데 음이 사람은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아요 음 그리고 이게 여러분인지 이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의 연락을 받고서 조금 머리가 어, 주변에 여러분한테 연락하는 이성 있지 않아요? 좀 여러분이 생각이 많아졌을 수도 있어 봄이 되니까 싱숭생숭 해지기도 하고 아 그냥 사겨 말어 어, 만나봐 만나봐 말어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뭐 만나보는 데야 뭐, 뭐 문제 있습니까 어, 만나보는 데는 뭐 문제 없지 않나 음뭘 그걸 그렇게 고민을 해 고민하기는 음.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어,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는 거지 음 요즘 같은 시대에 뭘 고민을 하냐 라는 거야 좋다는데 음. 뭐 그렇게 보니까 뭐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 뭐하여사 나쁜 사람이 내 머리에다가 나쁜 사람이 하고 서브 이고 다니나 그건 아니지 어. 그래도 그냥 한번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나 그냥 호기심 가득한 채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음, 그렇다라고. 여러분은 명료한 걸 갖다가 좋아하니까 그런 것에 이 사람이 이끌릴 수도 있고. 여러분은 마음에 있는 말을 갖다가 담아두지 못하네. 그냥 바로바로 바로바로 어,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한번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일 수도 있어, 진짜로. 음.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바로 나와 그냥. 음 성격 자체가 그리고 그게 뭐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진짜 뭐 사, 상대방 뭐 기분 나쁘다 라,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상대 반응은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성들이 보는 매력은요. 여러분의 밝음에 어 그리고 순수함에 그리고 머리를 굴리지 않아서 어, 그런 것에. 이 사람은 머릿속이 되게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선생님, 저 머리 많이 써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기준에서고, 이 사람은 진짜 머리가 쥐가 나거든. 어, 이 사람 머리가,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 이, 그, 여러분한테 어떤 후한 매력을 주는 그런 이성들이야. 머리에 쥐가 난다라고 봐. 이 사람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이성들의 패턴이 다 이런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나은 사람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 나한테 꼬이는 어떤 이성들의 에너지가 다 비슷비슷비슷하다 그 중에서 진짜 옥석을 가려야 되니까 그렇다 라는 거지 음, 그래서 어떤데요 라고 한다면은 글쎄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 뭐 그, 그럴 수도 있어. 내 성격을 아닌데 자꾸 싱숭생숭해요. 봄이 되니까 그런가? 어, 나도 내 맘을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봄이 돼서 그래. 봄이, 봄이 되니까. 내가 그, 몇번 카드에서 말했더라? 나, 여, 여자는, 봄의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남자는 마음에, 어, 어 남자는 가을의 마음이 싱숭생숭한데요. 어, 남자하고 여자는, 어, 약간 음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싱숭생숭하는 계절도 다르다라고 봐.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밥 정도는 먹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나? 음, 뭐, 밥 먹는다고 뭐 큰일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 밥 먹는다고 당장 뭐, 집 보러 가야 돼? 살림 차려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 먹어보고, 밥 먹어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 이 사람이 밥을 먹고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음, 어, 여러분들, 이건, 이건 왜 그래? 나, 이, 어, 나 이런 거 이해가 안 가라고 하면은 어 그거 이건 이것고 저건 저것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여러분들하고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그건 그때 가서 좀 얘기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노하지 no 말고. 음 그래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 음라는 거죠. 그런데 사겨라 마라 이런 건 아니야. 어 두고 봐라라는 거지.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사람이 난 누군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호감을 느껴 호감을 느끼는데 처음부터 나의 그 어떠한 성격의 장단점 장점은 많이 보여줘도 단점은 많이 안 보여준다라는 거야 이 사람을 알아나가는 부분에서 이 사람의 단점이 여러분들이 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아닌지 그걸 일단은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장점은 뭐 장점도 봐야 되고 음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이 음. 어, 여러분을 갖다가 매, 매력적으로 느끼냐라고 한다면 yes 맞아요. 그래서 매력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거예요. 왜 10점이냐라고 한다면은 마음에 있을 때 10점 안 주면요. 은 나중에 마음에 없을 때몇 점을 줄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있을 때는 무조건 10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느끼는 이성이 있다면. 여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음 당장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당장 없기도 힘든데 누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언제요 라고 한다면 글쎄 어, 그렇게 멀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만약에 없다면 나올 것 같아요 어, 알아는 봐라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여러분 어, 이성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내가 뭐 밥을 먹자 그래 말어 어 전화번호를 갖다 물어봐 말어 그러고 있을 수 있어 음, 근데 얼굴에다 서붙이고 다닐 수도 없잖아 전화번호 좀 물어주세요 하고 암튼 조만간에 다가올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네 저기 뭐 4번 카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